5월 17일 방송되는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는 미스터트롯2, 영광의 진, 안성훈의 금이환향 고향 방문기가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특별 영상이 방송 최초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제작진은 지난 5월 5일, 6일, 7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서울 현장을 특별 취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직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만 볼수 있는 콘서트 무대 영상과 무대 뒤 트롯 브라더스의 숨은 매력이 가득한 대기실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실에서의 트롯 브라더스 모습이 큰 웃음을 빵빵 터뜨릴 전망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트롯 브라더스는 공연 소품부터 의상,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이때 진욱이 요즘 물오른 미모를 자랑하는 진혜성에게 그 비결을 묻는데요. 이에 진혜성은 식단을 신경 쓰고 있다. 라고 답하자 진욱이 많이 드시던데요. 라고 받아쳐 웃음을 줍니다. 이외에도 멤버들이 생각하는 콘서트에서의 비장의 무대도 밝혀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만 공개되는 콘서트 무대도 기대됩니다.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진선미의 상큼한 무대. 탑 세븐이 흥 넘치는 무대, 미스터 트로트 공식 F4 박지현, 최수호, 진욱, 송민준의 아찔한 무대. 탑 세븐은 물론 김용필, 송민준, 윤준엽 등 미스터 트로트 트로스타들이 총출동한 콘서트 현장의 열기가 안방 극장에 어떻게 전달될지 궁금하고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5월 17일 수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잘해. 가자 갈래, 가자.